파리가 이번 촬영장에 파리가 너무 많아서 다 죽여버리겠다. 여기다 묻어주마. 어? 파리 아니고 고기였어. 어 잡혔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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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있어요? 없어요? 팔이 들어. 와 진짜 웃긴다. 이거 잡을라니까 없어. 그렇게 많았는데. 통통한 동물 한 마리 잡고 싶은데 어디 간 거야? 보이지 않는 거.